아, 천일이에요. <웃음> 아, 오늘은, 그, 을사일입니다. 어, 아, 양력으로는 아, 4월 17일이고, 음력으로는음력 윤달 2월 27일, 월요일이에요. 어, 바깥에 비올것 같더니, 구름만 잔뜩 끼고, 비는 안 오고 있어요. <웃음> 아, 전편. 군웅. 구웅이란 뭐냐. 응? 아, 군웅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이어서, 아, 마저 이야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아, 군웅. 아, 보통 군웅거리. 어, 저 이북꽃. 이북꽃에도 있어요. 어, 이 군웅거리. 아, 이 천일은, 음, 여러분 더살꽃이라고 들어봤죠. 다살꽃 뭐, 혹시라도 보신 분도 계신데 모르겠네요. 천일은 아주 오래 전에 봤어요. 아주 오래 전, 산, 살아있는 돼지, 살아있는 돼지를 끌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타살을 하고, 그 피를 빼서, 그거 하는 일을 하는, 구슬을 하는 그런 걸 봤어요. 뭐, 닭, 뭐, 이것 가지고 하는 건 많이 봤고, 뭐 그건 뭐, 천일도 한번 해봤고, 그랬는데, 그건 구누구슬한거 아니에요. 천일이 닭을 가지고 한 것은, 그거는 뭐가 그랬다 대수대명, 대수대명 때문에 그런 의식을 처지는 한번한 적은 있어요. 응? 자, <웃음> 아, 이 굿.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실 게 뭐가 있냐면, 굿에는 FM이 있다 없다. FM 없어요. 정석 없어요. 굿은 규범화되고, 이렇게 뭐 책으로 딱 해가지고, 정해져 내려오는 옛날 방식 그게 없어요. 단지 구전, 구전과 말, 말로 전해오고, 그 옛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대대로 내려오고, 어디가 보니까 이렇다 저렇더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그것만이 존재하지. 꼭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없어요. 그렇게 내려오는 와중에, 어 경상도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좋은데, 어 그럼 우리 추가할까? 야 전라도는 이거 보니까 이거 되게 좋던데, 이게 좀 조... 그렇게 추가하고 빼고 늘리고 치우고 줄이고 이렇게만 하고 온 거예요. 이북고, 산냥고 전라도고, 경사도고, 강원도고, 다 지역별로 모양새와 차림새와 행위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근데 자금에 이천들이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구슬하면서, 실용적이고, 진짜, 진짜로 굿을 마무리해야 를 되는데 그게 아닌 개인기와 퍼포먼스만 강조되는 듯한 그러한 방식의 굿이 유행이에요 유행.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천일이 봤을 때천일리 영상에서도 매번 얘기했습니다만 옳은 제자, 능력 있는 제자와 등급 높으신, 잘 나신, 원력 있는 신령님, 신명님이 동참을 하시면, 굳이, 그러한 큰 굿과 퍼포먼스와 비용과 시간과, 이거 필요 없어요. 없어. 그냥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 그래 그냥은 아니지. 그, 그만한 파워와 힘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시고. 천일은 제작일을 한 2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왔지만, 20년. 천일이 구단 것 중에 내용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없어요. 같은 것딱 하나. 죽은 망자, 귀신. 그걸 다루는 일이라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달라요. 같지가 않았어요. 그게 어~ (2001) 여러분들 그 아까 타살꾼 얘기했는데 타살꽃 왜 저기 그대중에 선거할 때그뭐 뭐야 그 저기 그 충주 그말 많았었죠 응? 그 저기 충주 어디선가 뭐 살아있는 소가죽을 뺏기는 뭐 구시였는데 거기에 뭐 응? 등을 누구누구 달았다 해가지고 그 얘기가 많으셨어요. 그 영상이 막 떠올아다니고. 근데 천일 영상을 보지 못했어요. 응? 뭐 굳이 볼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그런 그 자체를 천일은 좋아하지도 않고, 절대로 선호하지도 않고, 믿음도 안 가고. 응? 천일은 그런 걸 개구시라고 해, 그래, 개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천일 생각에.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사전 지식을 조금 넣어드리려고 얘기를 했고 볼로로 들어가서 보통 구누코 다니면 뭐를 해요? 돼지놓고 해요 이제 돼지놓고해 돼지를 막 삼지창으로 찔러 응 삼지창으로 그러다가 또뭐요 구누칼, 신장칼 가지고 막 춤을 추 춤을 추다가 자기 목을 찔르는 신용하고 막 팔을 막 베는 신용도 하고 막 그렇게 해 그러다가 막그 선지피, 돼지피 갔다가, 이거 타살코에 생대지 말고 죽은 돼지는 그때. 그막 돼지피 갔다가 막 번복이 해가지고서는 막 난리 쳐. 응? 여러분들이 본, 여러분들이 본 보통 군웅꽃의 이런 장면들이 바로 그 장면. 그퍼포먼스예요 근데 천일이 봤을 때는 그거 틀렸어요. 뭐에, 뭐 때, 어때, 뭐 때가 틀렸냐. 군웅풀이, 군웅굿하고 타이틀을 가지고 군에임할 때는 그것은 트렌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웅, 군웅 신장과 군웅 장군님께서 그런 식의 일을 딱 굿판을 벌리고 행할 때는 타이틀이 군웅풀이가 아닌 거예요. 바로 뭐냐? 악기. 악기 악귀, 악령. 악기와 악령을 쫓는 의식 다시 말 빙의돼 있어. 빙의되는데 저 귀신이 안 가. 응? 달개도 안 가고 읍박질로도 안 가고 이럴 때 바로 그러한 모션과 그런 퍼포먼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귀신한테 겁박을 줘야 되니까. 야. 너안 나가면 말이야 응? 당장 그 몸에서 안 나가면은 내가 이렇게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나 이런 신인데 너를 가만히 뜰것 같아? 너 아주 그냥 이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막 삼시장 갔다가 막 돼지를 팍팍팍 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그 뭐죠? 사제 그 사제 영화 거기 보면은 그, 여, 그, 하도, 하도 많은데, 그, 아니, 그, 그 뭐요, 그, 있어. 그 요고생 몸에 들어가 있는 그, 그, 귀신. 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거웠나? 5,000년 이상 무겁다고 지가 막, 로마 시대 말부터, 이스라엘 말, 막, 별걸 다 해. 중국 말, 막, 별걸 다 해. 이러면서. <웃음> 그거 맞아. 거기 대이새끼에다가, 강동원이구나. 강동원이가, 제이 새끼 막 끼고선 한강다리가 한강에 폭 던져, 이지 마지막 장면에. <웃음> 돼지 속에 들어가라고. 어? 막귀시한데 <웃음> 자, 봐요. 군웅. 군웅에 묶였다. 선왕고에 어? 묶였다. 칠성고에 묶였다. 산신고에 묶였다. 용궁고에 묶였다. 할 때, 이 군웅이 묶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군웅을 풀어야 돼. 풀어, 푼다는 건 뭐야? 그 집, A라는 집안이 있어요. A라는 집안의 조상이나 왔던 그 신, 명패를 가지고 왔다가 못 뚫려, 붙들려 있는 신들도, 오셨던 신들도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 거기까지 말고 들어가. 다음에 얘기해 줄게. A라는 집안의그 조상들이, 조상 중에, 험하게 죽어서 그거 묶였어 이를면 이름, 선왕에 묶였다고 치자고요 어? 선왕, 군웅이 딱 묶였어 그걸 위해 군웅이라고 하는데 그걸 풀어야 돼 그걸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 돼지 팍팍팍 질르고피막 쏟고 흔들고 응? 칼 갖다 자기 목막 찌르는 신형 하고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거를 왜 하냐고. 누구한테? 군웅에 묶인 그 조상을 풀어내는데, 어이구, 뭐있 조상이 있죠? 내가 풀어, 내가 이슈를 보여줄게요. 그거 아니라고. 그건 아니야. 그 묶여있는, 군웅에 묶여있는 조상을 풀어달라 풀어달라 빌고 추원하고 뇌물을 바치고 어? 뇌물 그걸 누가안 되냐 그 조상을 묶고, 묶, 묶어놓고 있는 그 당사자인 신 그분께 예를 올리는 자리라 이거지 전편에 천일이 구치소 구치소랑 얘기 구치소 설명을 했어요 구홍을 그럼 다시 말하면 구치소 소장. 구치소 소장을 찾아서, 아이고, 이래 이래 하니까, A씨 집안, 조상님 이래야 묵혀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하, 아, 잘 되면 봐주시고 얼른 이렇게 추려가지고 보내주세요. 갈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고, 얘를 올리는 게 바로 군웅을 푸는 거예요. 어 그게. 내가 삼시창으로 돼지를 막 찌르고 칼 갖다 휘둘리면서 그 구치소 소장을 겁박 주는 거야 그게 겁박을 주야 풀어줘?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 묶여 있는 조상한데 야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와가도 도와주는 거야? 뭐 그러는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구대 목적, 응? 구대 목적과 그그이 무슨 구인지. 부대의, 거기에 따라서 컨셉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야 될 건지, 그거를 정확히 알고 가줘야 돼요. 응? 구치소 소장 앞에서, 에라는, 에라는 짓고서 묶여있는 조상들을 풀어달라고, 가서, 막 싹싹 빌어도 현차는 반해. 응? 삼시장 들고 가가지고, 야, 씨, 풀어줄까 말 거야. 그럼, 그게 맞아요? 안 맞지. 더안 풀어주지. 더안 풀어줘. 그러면, 풀려난 그, 조상, 조상 앞에서, 야 씨, 팍팍팍팍팍, 하고 겁박을 줘? 아니라고. 여러분들, 군웅꽃, 군웅풀이, 하면은, 선왕풀이 용궁풀이, 산시풀이, 막, 이런 식으로 저기 할 때는, 거기에 묶여있거나, 맺혀있는, 이 조상들을 빼내기 위한, 풀어달라고, 응? 아이고, 좀 풀어주세요. 어, 네, 이 자손이 이렇게, 자손. 어, 이렇게 열심히 예를 갖춰가지고 인사도 올리고, 응? 이러하오니, 그거 안에 잘못 용서해 주시고 아이 예, 그만 좀 풀어주세요 네네 풀어주세요 이 의식이란 말이지 그 의식이 바로 군웅풀이고 선왕풀이고 산신풀이 용궁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응? 타살꽃 타살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아까 저기 저처럼 닭 얘기했죠? 대수대명 아, 의뢰자 의뢰자 명이 짧아 명이 짧다 보니까 그 명을 이어달라는 이유에서 대신 다른 그 많이 쓰는 게 닭이에요 닭을 대신 희생시키는 거야 예. 근데 그것도 조금 뭐한게 예, 그 방식이 그러니까 채널 때 그러니 합니다만는아뭐저승사자가 눈봉사야? 응? 저승사자가 아니 그 닭인지 사람인지 애라는 사람인지 그걸 몰라서 닭 죽었다고서는 애라는 사람 명을 이어 죽었어? <웃음> 아, 우리 그 무속인들도 구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선진화돼야 돼요. 선진화돼야 돼. 어? 옛날 방촌일이었잖아. 조선가면 요즘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옛날 같이 업경대를 보여달라 그렇게 안 한다니까. 컴퓨터 모니터 보고 하더라니까. 어? 모니터 보고 다해. 아셨죠? 음. 군웅풀이. 구능풀이그 옛날 그 천일은, 그, 며칠 전에 그, 어, 그 뭐야, 군웅. 이제,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저는 군웅풀이 한번할 거예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천도제인지, 천도제인지 군웅을 풀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그걸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서 이러면 맥을 짚는 거예요. 우리, 우리 한우연 가면 맥집죠? 집매가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처방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군웅풀이라고 해서 대나 안대나 그냥 돼지매고 춤추고 어? 나중에 여러분 군웅밥이라고 있어요 그 선지, 선지 핏그에다가 그냥 그 잡곡들을 다쓸어가지고 무악 해가지고 어구작 어구작 <목소리> 어, 잠시 왜 그래 그거 그 미친 짓이라고, 아, 군웅 장군이 할일 없어가지고 그러고 앉았어? 안 해, 군웅 장군. 군웅, 군웅 신장, 군웅 병사도 그렇게 안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아니야요 아까 뭐라고 래서 그렇게 할 때는 상대방.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죠? 상대방보다 내가 힘이 세다고 막 이렇게 막 가오다시 잡으려고 막 이렇게 막, 응? 야 내가 더 힘이 세거든 막 이런거 그런 퍼포먼스가 그거 바로 그거야 그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응? 그거 말고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저 사람 잘하는 것 같아 하하하 <웃음> 전에 얘기하면 작두장군 작두신장 또마찬가지예요 작두 장군과 작두 신장이 시퍼런 칼날을 들고 작두를 들고 막 이렇게 춤추다가 막 그렇게 하는 퍼포먼스는 뭐냐면 내는이 정도로 힘이 있어 야너 되게 무섭지? 너 이거 할수 있어? 하고 귀신한테 겁박을 주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귀신한테야너 이거 할수 있으면 해봐 아니면 꺼져 바로 <웃음> 그런 거. 즉, 다시 말해서, 그, 빙의된 중생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처리를 못 해. 그 좋은 말로, 야, 너 꺼져라잉? 너안 가면, 없어버릴게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 귀신이. 그랬을 때, 군웅신장과 군웅장군, 작두신장, 작두장군이 나서가지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응? 질려서 도망가게끔 했다고. 바로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돼지를 짊어지고 춤을 추고, 돼지에 난도질을 하고, 너도 뭐 심한 애들은 돼지고기 잘라가지고, 입에 물고도 뛰더고, 팔딱팔딱 뛰더구만. <웃음> 에 그런 경우에 거기에 통용되는 그 퍼포먼스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웅에 묶여 있다. 응? 어 뭐, 선한구에 묶여 있다. 용궁구에 묶여 있다. 이럴 때는 그예상성이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웃음> 자, 마지막으로 천일이 그세 가지. 세 가지 예만 들어줄게요. 아주 오래전, 그, 천일, 그, 이, 이, 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천일 얘기해줘가지고. 중학단, 저기, 계룡산, 중학단, 신원사, 중학단 들어가가지고,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를 시키는데, 이 제자가 발랑 넘어졌어요, 뒤로. 발랑 넘어져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꼼짝도 못 해. 알고 봤더니, 그 집에 객사한 음? 객사한 조상님이 계셨고 풀어달라 이거요. 신 다시 말 자기 보내달라 이거요. 못 가니까 그래서 천일이 거기서 알아들었다. 내가 풀어주마, 보내주마 하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그 몸이 풀렸어요. 아기가 제자가 그래서 바로 나와서 재물을 사가지고 대전으로 나와서 굿당 예, 그, 상황에, 상황에 들어가서 재물을 차려놓고, 신들 형님들을 다 청배해가지고, 그래서 풀어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어요. 되게 간단하죠. 응? 되게 간단. 그, 가면서, 그, 목과 묶여있던, 그 양반은 노중객사였어요. 길거리에서 객사를 했다고. 이 천일을 찾아왔더라고 근데 천일이 거기서 알라는데 뭐가 냐면은여러분들 까만 게 있죠 까만 게는 피를 흘려도 피가 까만색 털 때문에 안 보여요 그때 아라 천일 알았다니까 천일을 찾아왔는데 단지 털이 떡이 돼 있어 끈적끈적해 싹 만져봤더니 막 피가 흥건해 근데 찾아와서 천일한테 고맙다고 그러면서 가기 전에 전한테 담배 하나만 달라고 하더라고. 그 개새끼가. 그 담배 하나 줬어요. 나이타도 없대요. 지금 생각해, 나이타도 없 나이타 불까지 붙여줬어요. 애들 고맙다고. 풀고 갔어. 그게 한 번, 1번, 예. 두 번째. 이번엔, 야, 야, 야는 목 매달아 죽었네. 아이씨. 목 매달아 죽었어. 그 얘는 어디 가서 풀었느냐 태백산 선왕 가서 풀었어요 태백산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재물 놓고 물론 구순 했어요 구순 이 또한 어디서 선왕에서 했어요 구땅 선왕 가서 했는데 그 전에 태백산 선왕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싹싹싹 빌고 한겨울에. 우리 저기 서울 제자아이가 옆에서, 야, 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도 참그 완전히 그 전설이네. 레전드예요, 레전드. 눈물, 콧물. 진짜 천일도 뒤지는 줄 알았어. 걔도 이렇게 보냈어요. 그두 번째요. 아, 세 번째. 세 번째. 아, 요거는, 에, 어떤 경우에 있냐. 똑같이 봐도 개새끼예요. 개새끼로 보였어. 아... 못 가고 있는 거지 어?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했어? 천일이 간단 재물을 딱 차려놓고 신령님께 청배를 해서 전호사장만을고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들 천일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죠 제자가 급이 돼야 돼요 제자가 급이 안 되면 안돼 천일이 개나 소나 무당하냐고 했듯이 급이 돼야 돼요. 어? 아셨죠? 자, 이 구릉을 푸는 데 있어서는 구릉을 어? 푸는 데 있어서 아까 소대선이 얘기했어요. 정확한 맥을 찍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냥 어? 돼지 잘 찌르고 어? 칼집 잘준다 해가지고 막피피 번벅을 피, 피 해야만이 그게 구릉 풀어진다. 아니지. 응? 어? 왜 그렇게. 응? 아셨죠? 어? 오늘 얘기, 예, 천일이, 막, 빨리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패로 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빼는 거 다, 또, 나 생각나도 얘기해줄게. 아니 여러분들이, 어, 궁금증이랑 댓글을 달면, 그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응?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아, 내일은 천일이 바쁠 줄 몰라가지고, 오늘 부지런히 영상 찍는다고 찍었어요. 잘들 보내시고. 그러니까, 군웅을 풀을 때는, 우리 저 천일 같은 경우에도 군웅 장군, 어? 장군 할아버지 계시니까, 천일이 나가서 국판 해가지고 군웅을 풀을 때는 뭐가 있어요? 천일이 등장해가지고 구슬하는, 시행하는, 국판을 시행하는 그, 그 자체만으로도 신들께서는 이뻐서 받아주신다고 응? 또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옳게 잘 갈고 잘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셨죠? 음.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